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요. 속눈썹을 올려주는 뷰러를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제품은 레오제이 님께서 광고를 하고 있는 디어달리아 제품의 뷰러 제품과 글로우픽이라든지 어, 뷰티 제품을 소개하는 뭐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어플에서도 항상 1위를 달리고 있는 시쉐이도 제품을 함께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고! 첫 번째로 정말 유명한 제품 시쉐이드 제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뷰러를 시쉐이드 제품이랑 안나수이 제품을 좀쭉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쉐이드 제품이 조금 오래 사용을 했고 해서 어, 이번 영상을 위해서 제가 이 시쉐이드의 뷰러를 새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좀새 걸로 리뷰를 해봐야 좀 좋을 것 같아서 어, 새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고무패킹이 하나 더 안쪽에 더 들어가 있어요. 같이 구성품으로 되어 있어요. 시쉐도 제품은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실버 컬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는 고무패킹이 안쪽에 딱 되어 있는데 이 제품은 새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부드럽게 열리고 닫히고 부드러워요. 뭐 디자인에 대해서나 뭐 시세이도만의 뭐 특징이라든지 뭐요런 거는 딱히 설명해드릴 게 없는 것 같아요. 디어달리아 제품입니다. 디어달리아 제품은요 이렇게 투명한 케이스에 어, 들어있고요. 디어달리아도 이렇게 뷰러 하나 안쪽에 여분의 고무패킹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무패킹 한번더 보여줄까요? 디어달리아 고무패킹은 투명한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요. 로즈골드 타입의 컬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시트 쉐이더와 같이 각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인이 그리고 안쪽에 고무패킹이 투명한 화이트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성의 감성을좀 자극하는 로즈골드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요. 약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살짝 들죠? 음, 그리고 엄청 반짝반짝거려요. 요즘 좀 디어달리아의 이런 패키지나 이런 걸 보면, 아, 좀 되게 감성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 여기 이 뷰러에도 약간 이 여성 갬성을 좀 자극하는 그런 로즈 골드로 제작을 한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사용은 아직 안 해봤지만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 크기는 거의 같은 크기. 이렇게 보여야 되나? 이 뷰러라는게 각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눈에 딱 맞는지. 이 아시아의 그눈 깊이를 잘 맞춰서 딱 집어낼 수 있는게 중요하거든요. 이 라운드의 각도도 보면 은 각도도 봤을 때 거의 이 라운드의 이 안쪽 눈 안에 들어가는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도 거의 비슷해요 사이즈도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오른손잡이거든요? 어, 왼손에는 시쉐이도가 있고 오른쪽에는 디어달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찝었을 때 사실 부드러운 건좀더 시쉐이도 쪽이 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해 디어달리아는 약간 약간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렇게 봤을 때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시쉐이더 같은 경우에는 딱 맞물리는 타입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플랫하게 고무패킹이 되어있다면 디어달리아의 고무패킹은 조금 더 많이 올라와있어요 볼륨이 있는 고무패킹으로 되어있고 안쪽에도 보면 이 고무패킹이 훨씬 더 도톰하고 조금 더 위로 올라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비교해서 딱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조금 더 도톰하죠 그리고 여기는 약간 플랫한 느낌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조금 더 볼륨있게 더 위로 올라와 있어요 조금 더 두꺼운 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조금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엄청 속눈썹이 짧은데 정말 잘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시쉐이더로 할 거예요. 오른쪽 자 제가 양쪽에 한쪽은 지금 디어달리아 쪽 하고요 한쪽은 제가 시쉐이도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크게 뭐가 더 좋다 이렇게는 지금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솔직히 좀 텐션있게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받은거는 디어달리아가 조금 더이 텐션감이 있다고 느껴져요 왜냐면 고무패킹이 아무래도 좀더 두껍고 좀더 넓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텐션있게 말려서 올라간다라는 느낌을 살짝 받거든요 그리고 시쉐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다? 사용할 때 아무래도 폭한 감이 없어서 약간 속눈썹이 약간 부드럽게 올라가는 느낌이다 정도의 느낌인데 사실 이쪽도 두번 올려보고 이쪽도 두번 올려봤어요. 그런데 확연하게 뭐가 더더잘 올라가요라고는 말씀드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제가 아직 마스카라를 발라보지 않았으니까 마스카라를 발라서 한번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시에도 제품의 뷰러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디어달리아 제품을 보면서 레오제이 님의 그 광고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광고를 보는데 사고 싶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아 사고 싶은데 나도 아나 시시에도 제품도 있고 다른 뷰러도 있는데 아 좋을까? 또 레오제이 님께서 광고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제가 비교를 해보는데 저도 속눈썹 위에 면봉을 한번 올려보고 싶어요. 마스카라를 살짝 올려봤어요. 마스카라를 하니까 저 속눈썹이 있어 보이죠? <웃음> 제가 오른쪽에, 오른쪽에 아까처럼 시쉐이드 제품으로 어, 뷰러를 해볼게요. 와우, 드라마틱한데요 거의 지금 여기 눈꺼풀에 붙어있을 정도로 한번 올렸는데 저 거의 지금 직각인데요, 직각? 지금 거의 속눈썹이 시쉐이도 제품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계속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잖아요 어 역시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듯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속눈썹을 볼수 있어요. 와우. 디어달리아도 만만치 않게 텐션이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양쪽 다 사용을 해봤잖아요. 디어달리아도 그렇고 시쉐이더도 그렇고 사실 한 마스카라를 하고 한 번씩만 딱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눈꺼풀에 붙을 정도로 완전 직각으로 이렇게 완전 확 텐션있게 올라갔어요 저도 레오제이님처럼 면봉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쉐이도에요? 디어달리아 둘다다잘 올라가는데? <웃음> 둘다 어떤게 더 좋고 더 잘들고 뭐가 더 좋아요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너무 오늘은 어려운데? 디어달리아의 드림래쉬 컬러 음, 이 뷰러는 16,000원 16,000원이고요 어, 시쉐이더 뷰러 213이거든요 제께 213 213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만 11,500원 1 1 11 0 0원에서 12,000원대에 구매를 할수 있고요 지금 디어달리아 같은 경우에는 16,0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해보니까 뷰러 자체의 각도라든지 뭐 사용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건 약간 없었어요. 둘 다. 근데 디어달리아는 약간 뻑뻑함이 조금 있었고요. 시셀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 요런 차이점이 있었고 아무래도 고무패킹이 시쉐이도 같은 경우에는 약간 플랫하게 되어 있었다면 디어달리아 같은 경우에는 고무패킹이 조금 더 넓고 텐션있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아무래도 속눈썹을 올릴 때좀더 텐션있게 올라가는 느낌을 받는 건 디어달리아 쪽이 조금 더 텐션감 있게 올라간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디어달리아랑 시쉐이도 어떤 뷰러가 더잘 올라가는지 저도 너무 궁금했는데 아 오늘은 살짝 너무 어렵네요 너무 똑같아 둘다 너무 잘 올라가 이렇게 잘 올라갈 게 있어요? 제 영상을 보시고 아 시시에도 뷰러를 사야 되나 디어달리아의 뷰러를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제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